요 며칠 떡상승한 채널입니다 히렌 채널 히렌님의 채널인데요 2월 1일 구독자가 1,353명에서 2월 27일 현재 구독자가 4 1,200명이 되셨네요 놀라운 상승입니다 대부분 초기 유튜버들의 성장세는 제이커브를 그리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가지 영상이 떡상 하면서 전체적인 영상 조회수가 급등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썸네일 보고 별 생각없이 클릭했다가 영상에 확 빠져들어 연달아 다른 영상 보고 말았네요 이분 영상 계속 보다가 미스테리 굿 이란 채널도 유튜브가 추천해 주더라고요재밌더라고요 당분간 이분 나온 영상 모두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 영상 보고 느낀 감정은 사실 공포였어요 최근에 본 1인 셀프캠 채널 중에서 말이죠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중에서는 최고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지. 어, 저런 배경지 어디서 사는 거죠?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이런 단색 배경지랑은 다릅니다. 두 번째, 자막이에요. 저처럼 아래에다가만 편하게 자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다졌어요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세번째는 요 사람 혼자 나온 영상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루할 텐데 화면을 확대하거나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다양하게 움직여서 보는 사람이 안 지루하게 하시네요 네번째 입니다 카메라는 두개 쓰시는데 정면하고 측면 이에요 다섯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본 있으시겠죠? 대본 만드시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셨을 거예요. 대본 완성도가 끝내줍니다. 여섯 번째 적절한 배경음과 효과음. 미리 어떤 소리 써야지 하고 준비된 소리를 적재적소에 쓰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저 마이크 줌 H6인데요. ASM r 용 마이크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시네요. 5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가는 마이크입니다. 목소리 깨끗하게 담아내시네요. 여덟 번째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매력적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호감 가는 말투의 비밀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만든 제목이에요. 아홉 번째, 이영상에 쓰신 태그들입니다. 태그는 다섯 개, 이상 달아도 됩니다 열 번째, 발성, 시선처리, 그리고 바디랭귀지까지 모두 최고입니다 따봉이에 따봉 열한번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상에 빠질 내용도 없고요 유료 콘텐츠여도 괜찮을 수준이에요 열두 번째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라는 참여를 이끄는 멘트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열세 번째, 마지막 최종화면에 구독 버튼을 시선 끌기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화면입니다 와. 디테일,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저 10분짜리 영상 하나만 하는데, 15시간 정도 걸리셨을 거예요. 이분 영상 보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10시간 걸려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그걸 1000명이 봐주신다면, 약만분 10 정도 되겠죠? 약 166시간을 뺏는 건데, 앞으로 영상 조금 잘 만들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제 뒷자리가 상당히 항상 지저분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오늘은 크로마키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전문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란 매체에 맞게 정보를 세련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히레님 정말 최고십니다 이분 채널은 심리와 말하기가 주제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로 영상 계속 찍으시면 올해 최소 30만 구독자를 가실 것 같아요 현재 말하기 관련 채널 중에서 가장 콘텐츠가 우수하고 영상 품질도 좋습니다 주제 자체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궁금해할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저도 배경지도 사고 효과음 배경음도 잘 넣고 자막도 대충 안 넣고 콘텐츠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게 원하는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